니트 잘 어울려. 네, 그래서 자꾸 해녀가 나보고 핑크 곤규 이렇게 놀려요. 아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나한테 내 생일날 슬리퍼도 핑크색, 샤워 가운도 롱인데 핑크색, 머리에다가 이렇게 세수할 때 묶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핑크색. 화장실 슬리퍼도 핑크색. 잠시만요. 자는 모습을 훔쳐볼 거예요. 거실인가? 추아요 아. <웃음> 봐봐, 내 예상이 맞지? 아까 이럴 거라고 내가 예상을 했지. 어쩐지 얘가 아까 이 방을 들어갔어. 이 방을 들어갔지. 여기 네. 아, <웃음> <님이> 찾았어. <웃음> 알았지. 난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얘겠지. 네. <웃음> 여기 있어야 되는데. 미용가?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숨겨놨겠지. 네. 숨었다고 네 어, 내가 빈비간놀랬어 약간 지금. 어, 놀랬어. 놀랬다? 응. <웃음> 음. 여기. 진, 진짜 진짜 찾은 줄 알고 놀랬어. 뒤에. 어있데 어디 숨겼지? 응, 음, 응. 음. 야. 야. 뭐? 어, <웃음> 저기 밑 있다. 저기 밑에 있는 날못 쳐다보잖아. 핑크색. <웃음> 핑크 곤듀를 위한. 미치겠다, 진짜. 아, 예쁘다. 음. 장바구니에 담아놓은거야 대박 이거 세수할때 해가지고 천을 꼬는거야 맞아요 흰색도 있고 맞아요 아, 짱이다 이거 진짜 내가 갖고싶었던거야 이거 대박이야 오, 대박이야 와, 대박이다 여기가 이쁘더라고 네이버 쇼핑에서 봤어 <웃음> 이거 샤워하고 나온 곳에 나 거야. 너무 좋다 해녀랑 루피랑 나 생일선물 넣어 응 핑크곤드라고 그래서 그거 다 사다줬어 전부 다 핑크핑크 핑크.